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I 를 이용해 유튜브 원고도 만들고 비디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신박한지 끝까지 봐주세요 저도 아주 놀랐으니까요 저는 지금 원고를 쓰기 위해서 챗gpt 한테 물어봤어요 어, AI 를 이용해서 확장시킬수 있는 비즈니스가 뭐야? 그랬더니 많은 비즈니스 아이템이 있다고 얘기해 주네요 한번 볼까요 첫번째 마케팅 및 광고, 두번째 고객서비스, 세번째 제조, 네번째 공급망 관리, 다섯번째 의료, 여섯번째 금융서비스, 일곱번째 소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곱번째 소매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제안해달라고 요청해 봤습니다. 소매 업계에서는 AI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화된 제품 추천, 두 번째 최적화된 가격, 세 번째 재고 관리, 다섯, 네 번째 고객 서비스, 어, 다섯 번째 사기감지, 일곱 번째 마케팅 광고, 여덟 번째 공급망 최적화. 이제 이걸 토대로 어, 원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토리라는 곳인데요. 비디오를 만들고 원본도 이렇게 복사 어,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정리를 좀 해주시면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부연 설명해서 원고를 여기서 만들면 됩니다. 원고 작성 후 영상을 고를 수 있는 카테고리로 보셔서 주제와 비슷한 영상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메타버스 어, 이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기다리시면 원고와 비디오가 같이 어, 조합이 돼서 편집이 돼서 어, 또 다른 편집을 할수 있도록 추출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원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비디오입니다 텍스트를 좀 손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좀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있어서 여기서 충분히 어... 맞는 음악들을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비지얼 보이스 레코딩까지 완벽하게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출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라이얼로는 무료지만 월 사용료를 내시면 워터마크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AI와 같은 미래 산업, 뭐 인공지능의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 이곳에 있는 소스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훨씬 유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빨리 도움이 되고자 급히 테스트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완성된 영상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저고리였습니다.